retain. 네, yeah, retain. 보유하다, 유지하다. 53번에 인 n 트 인택트. i n t a 그, 뭐냐, 온전한. 좋아요. 그다음에 Taylor, 시, Taylor. 그 다음에 테일러. 12번. 테일러. 그, 테일러. 테일러. 맞추다. 아니, 맞추어, 이렇게. Okay. 맞춰맞는나 끼워 맞춰라. 맞게 하다. 네 맞아요.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? 아 그거 기 끼워 나야 돼. 재단사인가? 재단사. 그렇지. 네. 이번 Entire. 전체. 네. 좋아요. 어, <웃음> 엔터테인 동사로 뭘까요? 즐겁게 하, 하다. 어 그렇지. 어 맞아요? 네. 네. 맞아요. 즐겁게 하다. 그다음에 6번의 Steak. s t e a 그 뭐냐.